로스팅 체스트넛 온온 아픈 온 어려워 이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요 립스크럽의 베스트 제품 러쉬의 립스크럽 제품을 리뷰를 해보는데요 이게 또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립스크럽을 구매를 하러 간 김에 또 한정판 바디워시를 또 같이 구매를 했는데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러쉬 한정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제가 사실 오늘 몸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많이 붓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아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이번에 올라갈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 많이 부어서 보기 힘드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립스크럽 제품 중에 제일 베스트 제품이 러쉬 제품이더라고요 1,2가 거의 대부분 러쉬 제품이었는데 아, 난꼭 이걸 써 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입술이 워낙 건조하고 각질 부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립스크럽을 사용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제가 바로 매장으로 달려갔죠. 가니까 정말 다양한 립스크럽 제품이 많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게 한정판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한정판 제품이 총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로윈데이 에디션, 하나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총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할로윈데이에 바로 요거. 토피 애플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한 제품은 크리스마스 에디션인 캔디케인이라는 립스크럽 제품이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스크럽 제품을 제가 향을 맡아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의 귀를 솔깃하게 한 바로 이 한정판이라는 것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은 언제든지 가서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이 한정판 제품은 이번 시즌 아니면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정판 제품을 구매를 했죠. 바디워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살짝 보려고 했으나 이또 한정판 바디워시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션 제품 중에 왜 토피 애플을 구매를 했냐면 캔디케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향이 많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토피 애플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매장에 있었던 제품들 모두 테스트를 했을 때 토피 애플 제품이 제일 촉하면서 오일리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건조한 입술 타입에다가 이 각질 부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에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이 립스크럽 제품이 모두가 기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많이 다르냐 제품이 그랬더니 매장 직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본 베이스는 같대요. 그런데 다른 점이 향과 그리고 뭐 호호바, 오일, 슈어버터가 뭐 조금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가 있고 설탕이 들어갔냐, 소금이 들어갔냐, 아니면 설탕과 소금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기능이 뭔가 더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없다라고 매장 직원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별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아, 토피애플 제품이 할로윈 에디션이잖아요 이게 할로윈데이 때 많이 즐겨먹는 간식인 토피애플의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사용을 하면서 바로 저도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로윈 에디션 투피 애플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딱한 사이즈, 20g짜리 제품 딱한 가지 사이즈만 있어요. 컬러는 보다시피 라이트한 그린 컬러와 딸기를 상상하는 레드 컬러의 투톤으로 되어 있고 제형은 촉촉해진 소금이나 설탕의 제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등에 올려서 살짝 보여드리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스크럽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스크럽이었어요. 토피애플은 소금과 설탕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살짝 올려 러빙을 해보니까 호호바 오일과 시어버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손등에서도 오일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기름진 오일리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적당한 감에 알맞은 촉촉한 오일감이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건조하고 각질부각이 있는 타입의 입술이에요. 지금도 각질이 많이 있죠. 스크럽을 하기 전 촉촉한 상태에서 스크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하기 전 모이스처라이징 토너를 솜에 가득 올려 입술에 3분 정도 올려 주도록 할게요. 3분 후 화장솜을 떼어내면 촉촉한 입술을 볼수 있어요. 스크럽을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입술에 올릴게요 저는 영상으로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을 올렸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당량을 손에 올려서 러빙 해주시면 됩니다 토피애플은 컬러가 투톤이라 향이 다를 줄 알았는데요 향은 같은 향이었어요 컬러만 다르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러빙을 하다 보니까 스크럽에 각질이 함께 뭉쳐져서 탈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호바 오일과 쉐어버터로 스크럽을 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형태로 스크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스크럽을 한 3분 정도 천천히 해줬어요. 그리고 난후 저는 흐르는 물로 닦아냈습니다. 촉촉한 수건으로 닦아내도 됩니다. 물기운이 사라졌을때 입술을 보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각질이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입술 관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스크럽을 한후꼭 립밤을 바르셔야 돼요. 저는 블리스텍스의 릴리프 크림으로 진정에 도움이 되는 립 제품으로 발랐습니다. 제가 립 스크럽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바디워시 제품을 또 같이 구매를 했는데 바디워시 제품을 살짝 보다가 아.. 그놈의 한정판... 사실은 립 스크럽 제품만 구매하러 갔는데 제가 이거를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나랑 찰떡!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어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또 한정판이라는 그... 하, 그것 때문에 또 구매한 것도 있죠? 어쨌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로스팅 체스트 넛온온온 아픈 온 어려워 이씨. 로스팅 체스트 넛온온팔 아이씨 로스팅 체스트 넛 오넌 오픈 파이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그람스는 250g 이고요. 3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딱 컬러를 봤는데 약간 컬러는 독특했어요. 약간 당근 주스 같은 느낌. 사실 이 제품을 테스트하기 전에 그냥 냄새만 맡았을 때는 약간 정말 건강한 향이 났어요. 다시 한번 맡아보지만 음 건강한 냄새. 건강주스 있죠. 휴롬기에막 내려가지고 막 이제 마시기 직전에 그런 신선한 야채즙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약간 그냥 향만 맡았을 때는 별로 그냥 확 끌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테스트를 하자마자 완전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한정판이니까 오늘 아니면 내가 다음에 못살아오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제가 구매하고 나서 막 많이 사용은 못해봤어요 한세번세번 사용했는데 우선 제형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꾸덕해요 엄청 엄청 꾸덕한 제형 이렇게 엄청 꾸덕한 제형에 약간 젤리 같은 느낌? 그냥 이렇게 향을 맡았을 때랑 물에서 씻어, 씻으면서 사용할 때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약간 향이 약간 무거움을 자아내는 그런 향인데 제일 강한 향이 상큼하지만 뒤끝이 강한 시나몬 향이 많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몬 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디, 우디한 향도 좀 나서 겨울, 딱이 추워지는 이 계절에 정말 딱 알맞는 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달달하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은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좋아할 향이에요. 또 한정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같은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러쉬 한정판 제품 립스크럽 바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